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청약 전 5년 내에 간암 진단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사망 시 질병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광주고법 2019나 23274, 25379 도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가, 이 사건 특별약관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이 상법 제663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은 계약정 알림 의무에 기재되어 있는 특정 질병에 관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전 5년 이내에 과거 병력이 있었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부터 보험사고의 범위, 즉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을 정하는 것에 해당할 뿐 보험계약 해지권의 발생요건 및 해지권 행사 기간에 관한 것이 아니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함으로 상법 제651조 및 제663조에 접속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법 제655조 전문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라 규정하는 바 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해지권의 발생 요건및 해지권 행사 기간과 무관한 이 사건 특별약관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이 상법 제 655조 및 제623조에 저촉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이사건 특별약관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이사건 특별약관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과거 병력으로 인한 추가 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거 병력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의미로 그 이후부터 과거 병력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바이 사건 특별약관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은 보험단체 안에서 지급되는 보험금과 보험계약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적정히 산정하여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수 있는 점및이 사건 특별약관의 내용과 체계, 앞서 살펴본 이 사건 특별약관 제2조의 해석 등에 비추어보면 기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특별약관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이 현재의 형평에 어긋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익하다고볼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특별약관 제 2조는 보험계약 체결일 이전 5년 내에 피보험자가 진단 치료받은 10대 주요 질병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보험자가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이는 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라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보험계약자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이 사건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이 이 사건 사고에 적용되는지 여부 이가 이 사건 청약서 작성일인 2012년 1월 6일로부터 5년 이전 내인 2008년 9월 27일까지 간암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습니다. 따라서 간암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계약자 알리 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및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이 사건 특별약관 제2조제 1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2016년 1월 19일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간세포암 소견을 받고 이후 종양절체소율 등을 치료받다가 2018년 4월 4일 사망하였는 바 이는 계약적 알리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